안녕하세요 오늘 김밥을 쌀 건데 제가 까먹고 김밥 재료 만드는 거를 못 찍어서 우선은 만든 거 그냥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참기름 소금이랑 깨소금 어, 간된 거랑 그리고 계란 지단 그리고 당근 시금치 그리고 깻잎이랑 참치, 참치김밥도 만들고 싶어서, 꼭 이건 햄이랑 개마사이랑 오이 준비해놨어요. 처음 만들어보는 거라서 맨날 엄마 옆에서 그냥 따라서 만들어본 적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속재료 다 준비해서 만드는 거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만들어보겠습니다. 그 모습을 찍는거야 김밥을 만들려고 하는데 여보가 지금 유튜브에 빠져있어요 <웃음> 뭐 보는거야? 고기요리에 빠져있네요 와 뭐야? <웃음> 저작권을 위해서 역하지? <웃음> 시작해볼까요? 잘할 응. 수 있지? 않아고마 김밥 그거 그걸 뭐라고요? 그래? 김밥 많은 거 그것도 없는 거야? 김밥 많은 게 뭐야? 김밥 많은 응. 그 대나무 어쩌.. 대나무 아, 말이? 아 그.. 뭐라고 이렇게, 이렇게 밀어서 막 하는 거? 응, 근데 김밥이 응. 위랑 에 아래가 뭐가 뭐지? 위랑 아래가 뭐, 뭐지? 똑같은 거 아니야? 아 이거 맨들맨들한 거 바깥쪽으로 하는 게 나을 거 같아. 어... 그렇지 않아? 그? 라 밥을 밥을 깔아줍니다. <웃음> 밥을 너무 두껍게 깔면 안 되지. 이게 뭐? 되게 두꺼운데? <웃음> 아니 아니 괜찮아. 펼수수 있어. 아직. 이걸로 펴봐. 이걸로 펴면 좀더 잘돼. 아직 굳지 않았어. <웃음> 아 진짜 웃기다. 좀더 가까이서 찍어줄게. 너무 웃긴데. <웃음> 이거 뭐예요? 하이, 밥, 밥이 잘... 아주 빼곡해. 그 김에 그 뒷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야 될까? 밥을 당한 거지. <웃음> 처음 전파는 꾸짐한 전파. 나 나중에 우리 못 마는 거 아니야, 이거? 나도 걱정되네. 한 번도 안 말아봐가지고. 못 말면은 어쩔 수 없지. <웃음> 그치, 뭐. 응. 숟가락을 잘안 떼네. 와. 아. 오! 그 마지막에. 그 물을 이렇게 이 부분, 끝부분 같은 거를 음, 이렇게 해줘야 돼? 어. 안쪽에다가? 하기, 어, 이때 이렇게 때이 했을 때 여기에다가 이렇게 바르고 아, 이렇게 그러면은 물이랑 김이랑 하나가 되면서 캬! 음. 그 풀처럼 붙는? 좀데둘까 이렇게? 음, 이렇게 해서 생크보다, 조금 더, 조금 더 동그랗게 해 생기보다 엄청... 아, 어, 이거 풀린다, 아, 풀린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어, 장난 아니긴 한데 <웃음> 어머 지금 이거부터가 <웃음> 똥돼지인데? <웃음> 아, 김밥 <웃음> 우와 여보 나잘 됐어 봐봐 이거 좀 주니까 괜찮긴하다자 여러분 한번 잘라볼게요 저의 첫 인생 첫 김밥입니다 여기 제, 여기는 여기 꼬트리는 두껍게 음. 잘라야 되겠지? 아잘안 잘리는 느낌이 듭니다 아주 살살 오! 오! 오! 오! 오! 잘 나왔는데, 그래도? 어,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응. 오. 오, 아주. 여기 꼬다리도. 조심하게 잘들어갔는데좀 두껍게 썰어야 되겠다, 이거. 응. 터질 것 같아. 어, 그래도 나름 오! 잘 잘린다. 어. 아, 마지막 광심했다 뭐, 그 오. 접히는 부분을 위로 해서 잘라. 그러게. 그 붙는 부분을. 먹어볼래? 먹을까? 응? <웃음> 지금 음. 시간 때문에 그런 거지. 음. 음. 오 너무 두껍게 썰었다. 우와 여러분 예뻐요, 이쁘긴 예뻐요맛 어때? 나도 먹어볼까? 아 먹어. 음 살짝 심심한데 생각보다. 음. 좋은 음것 같아. 음 나쁘진 않아. 조금 희미한 느낌이 있긴 있어. 난 좋은데, 뭐가 음. 자극적인 맛을 원한다면 음. 야, 소금을 나쁘... 좀더 쳐. 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조금 있어, 그런데. 음. 아, 나 진짜 김밥 좋아하는데 너무 맛있어. 잘 잘리네. 잘 잘리네 그러니까 여보가 알려준다니까응와 음. <웃음> 여러분 이거 봐봐요 아. 장나 아니죠? 인생 적 김밥인데 나쁘지 않은 거 아니야 이거? <웃음> 잘 나왔네 어, 여기 위험해 뭐 잘라 이거 하나로 <웃음> 어, 그건 벌칙으로 먹어야 되나? 아니지 이거 행복한 거 아니야? 벌칙으로 아, 한 입에 먹을게 아 그럼 벌칙이네 어, 나 여기서 밥풀고 근데 이 위험한데? 아 근데 끝부분이.. 오오 끝부분이.. 어. 끝부분이 제일 그거긴 해. 그 제일.. 여보 거 한번 먹어볼래? 어. 본인 거 본인이 먹어도 시켜서. 약간. 이 하는데 몇개더 맛있는 거 같아. 아 진짜? <웃음> 그럼 나도 꼬다리로 <웃음> 먹을게. 그런 거 오늘 나 거? 야식하는 날로 먹뭐 바꿀게. 아, 오늘 아니야? 응, 맞아. 응, <웃음> 무슨... 어? <웃음> 아니, 아까 여보가 구조하길래. 아, 사실... 사실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했어. 밥은 이미 먹었고, 밥은 큰 그림이 계획이 있군요. 음. 짜자잔 그 도시락통이 싸갈거지? 응 아유. 그래야 기분이 나지 않겠어? 그치? 응. 응. 여보, 열심히 만드는데 이거밖에 안돼 열심히 만드 우리가 아직 열심히 안 만들었나 봐더 만들어야겠다 이것도 먹어도 돼? 어머, 어머. 나 짐이 <웃음> 터졌어 지금 <웃음> 일주일만에 지금 굳이 사양을 안해도 음. 아, 돼요 음. 김밥 만드는 남자 김만나. <웃음> <김맛나>? 김만나. <웃음> 이름 좋은데 김만나. 응. 한번 이 정도면 되겠지? 어, 너무 많으면 또 부니까. <웃음> 으... 이거 좀매반가 장난 아니구만. <웃음>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른 김밥도 응. <웃음> 생각해야지. 아니 <웃음> 이게 뭐냐고요? 아야 이게. 아, 계란 김밥? 어 아니 야채 안 들어있는 김밥. 게... 뭐야? 그러면... 아, 잠깐... 너무 많다. 이거 그러면은... 응. 비건을 위한 김밥이 아니라... 응. 뭐야? 육식을 위한... 뭐라 그래? <웃음> 애기 입맛을 위한... 응? 단백질, 김밥? 빵빵 김밥... <웃음> 프로틴밥... 프로... <웃음> 미쳤다.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이거... 맛있을 때뭐넣었어 네... 내 네, 역작이야. <웃음> 야채 빼고 다 넣었어. 세상에나. 근데, 음. 밥별로, 아, 김밥별로, 음. 뭔가 내용이 다르고 재밌는 것 같아. 그지 뭐, 응. 우리가 또 만드, 우리가 만드는 거니까, 응. 꼭, 이렇게 통이, 통일, 약간 통인될 필요 없잖아. 맞아, 맞아. 와, 어, 너무 많이 넣었네. 큰일 났네. 안 돼, 안 돼. 잠깐만, <웃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안 돼! 그일 났다 이거 뭐 살릴 거 없는데? 아, 그러면 김밥, 김밥을 김밥한단더 될까? 김을? 잠깐만 살릴 수 없어? 김밥 소생주 조금 <웃음> 조금 조금 신폐소생주라고 있어 내가 뭐 도와줄까?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살리지? 어떤 상황이야? 봐봐 잘안 듣다 오마이갓 어, 나 그렇게 두껍게 안한것 같은데. 음. 음. 이렇게 일단은 두자. 한번 줘보자. 네. 지금 이게 최선이잖아. 역작인데. 네, 진짜 역. 다른 놈이 에서 역작이 되는거 먹어보고 싶다. 여러분,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김밥을 보고 계세요. 오 마이 갓,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이거 뭐야? 괴물 같잖아. 어떡해. 전복인지. 전복. <웃음> 전복. 여보, 이거 이거 응. 어떻게 생각해? 지금 맛있... 먹을까? 지금 먹어도 맛있긴 할 거야. 응. 맛은 보장할게. 맛 없으면은. 어 이거 어이구. 마이 my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Oh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웃음> 세상에나. 이거 밥을 여기까지 끝까지 했구나. 뭐가 밥이 살짝 밀린 듯한 느낌 그 말면서? 아, 그러면은 이거는 말이죠. 잘 잘라주세요. 어, 이거는 말이죠. 이렇게 먹는 건 어때? 이렇게 이렇게. 어, 좋아 좋아 좋아. 펼쳐지는 김밥에 세개에 초대하겠습니다. 와, 등분 <웃음> 김밥. 우와. 아 미쳤다. 뭐 진짜 1도 야채가 없는 이 김밥의 음. 이름은? 소치 <웃음> 김밥. 펼쳐지는 김밥. 프로김밥. 프로김밥. 오, 프로김밥 나쁘지 않은데? 프로밥. 아, 프로김밥 여보 한 번. 아, 이거 한 입에 못 먹겠다. 그때 한번더 잘라줄게. 이, 이, 상태니까 나쁘지 않네. 아 그래도 이게 말면 또잘 잘리네. 생각보다. 그러게. 어. 짜잔. 하트 모양으로 만들어버릴까? <웃음> 하트 모양, 여러분. 짜잔. 어. 어허. 아, 아, 아. 아! 표정 봐. 어때? 거의 참치 맛인데. <웃음> 그래?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참치 김밥이랑 일반 김밥이랑 여기 보면 칼, 칼질이 서툴러서 아주 삐뚤빼뚤한 거고 이거는 꼬다리예요. 이것도 조금 남아가지고 그냥 여분으로 만든 거? 그래도 만들어서 뿌듯합니다. 뚝섬 도착했어요. 헤헤. <웃음> 어제싼 <웃음> <웃음> <웃음> 도시락을 들고 왔습니다. <웃음> 날씨가 너무 덥다. 아 맞아. 우리 시간 되면 자전거타자 그러게. 이인용 자전거 없나? 그냥 빠르게. <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맨날 뒷모습만 보여줘. <웃음> 고맙습니다 저희는 이제 위치를 잡으러 이동하는데 사람이 이미 많아요 자리지않 그늘고 그늘 된 자리가 있어야 될 텐데 모르겠어 요 아, 여기다가 갈 수도 없죠 <웃음> 저희 자리 자리 잡았습니 여러분, 저희 자리 잡았어요. <웃음> <웃음> 어 자리 잡았어요. 지금 보여주고 싶은데 내가 움직일 수가 없네. 어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아 여보 보여주고 싶어. <웃음> 아니 아니야 괜찮아. 그럼 내가 일어나. 안돼. 아니 어떻게 그럼? <웃음> 짜잔 짜잔. 어제 저희가 만든 국밥입니다. <웃음> 비주얼이 아주 이거 터질 것 같은데 이거 그건가? 내가 만든 건가? 어여부가 만든 거야? <웃음> 그거네. 이거 이거 뭐야? 대각선 잘 됐어. 와 내가 잘못 잘랐어. 아 일부러 이렇게 한게 아니고? 아이아 뭐? 그럴 수도 있어. <웃음> 짜잔. <웃음> 짜잔. 엄청 큰, 이거, 여보가 만든 참치김밥이다. 그 구별이네? 어. 내가 자르면서 봤거든. 남편이 만든 참치김밥이에요. 응. 음. 음. 이렇게 게 확실히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나나맛있 <웃음> <웃음> 어 그런 느낌 그런게 <웃음> 이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